e n 에서 n으로 되는 식이에요. 음. 이것도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인데 전기에서 똑같이 아까 말듯이 그 막이 없어지고 방추사가 형성되고 그리고 염색체가 형성하고 네. 네. 이건 똑같아요. 네. 어 그리고 이거 여기서가 여기서가 상동염수체가 접합해서 입간염수체가 어? 나타나요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은 여기서 나타나는군요 네 오, 이거 왠지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얘만 다르지요네오이 표시야 아, 아, 네. 오 진짜 안 돼요? 이렇게 되고 그럼 이렇게 기는 똑같이 또 이렇게 다가운데 몰아있는 거예요 네. 네 중앙에 배치가 되고 방추라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있는 이렇게 음. 이렇게 게 있어요. 이제 똑같이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 그렇군요 그래서 이또 시기는 갈라지게 돼 아까 테스트 에연 염수체가 분화될 그.. 문화가 지금 여기서 신경써 제가 왜냐면 상대한 새끼를 붙어있으니까요 고요네 그렇군요 오짱이요짱이요 짱해, 네. 이게 맞요 그리고 마이에서는 똑같이 그.. 사이드포가 생기는 걸로 네. 여기서 세포가 제 문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그러면? 어..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고 다시 세해가 세포, 이.. 해포가 이.. 세포고 그..근데.. 네그래 네. 그렇게 돼요 네 근데 이제 감시 분열 어..바로 네. 넘어가나요? 네 네. 첫 핵상이 네. 그럼 n에서 첫 번째 n으로 가는 거예요. 음.